내 가족이 아니란 안도감도 잠시 이대로 찾지 못하는 건 아닐까 더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옆터이알 <목소리도> ı y o r u 불아미 y o 일케нче yardım g 이 l m e d i Gelmiş 이 l s a hiç olmazsa biraz 5 15개 i ş i çıkardık. Kendi i m 이 a n l a r 시간이 지날수록절망은 깊어 가고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가지안테프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 9시간 뒤 이번엔 카우라만 마라스 지역에 7.5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마 <목소리> 지금까지 6천회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면서 트리키의 남동부 10개 지역이 초토화됐습니다. 아, 여기 지금 다무너있습니다다문서 지금 차 밑으로 깔 있고 지진이 발생한 건 공이트기도 전인 새벽 4시 17분경 다나 아, 하, 다가 c e k l e r çıkaracaklar. 6층짜리 건물은 일부만 남기고 산산조각이 났고 집에서 자고 있던 사람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묻혔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 1. 진 1. 1. a a a o m a n i 발생 7일째. 한 건물 붕괴 현장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Kader bak afattan herkese, t n abiler burada. Ne evet. neyse söyle şimdi. Net. Benim oğlum telefonu aramış amcamın. Telefon açılmış. Ali Ali demiş. Ali, ne zaman aradı? Şimdiş şimdi bir ondan o l m a d ı İsmi ne abla? Şerif. Şerif kaç zamı kalıyor Şerif k a ç ı n c ı k a t t a Yediş k a t t a Abla Şerif kaç yaşında? 52, 5세 잔해 속에서 생사 확인이 안 됐던 동생의 기척이 확인됐습니다. 1층에 살고 있었던 동생은 건물이 주저앉으며 매몰된 것으로 보입니다. 스살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인명 구조견과 첨단 장비를 갖춘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가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우리 긴급구호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생존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생존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경과 구호대가 건물로 진입합니다. 찾은 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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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작업을 지켜봅니다. 수색경과 내시경 카메라, 음파 탐지기까지 동원됐지만 생존자의 반응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거나 뭐 가까이 있으면 확실한 네. 반응 나올 텐데 이게 좀 약간 긴가민가하는 느낌. 거리가 예, 예. 예, 좀, 좀 멀다는 뜻이지? 그니까 뭔가 냄새는 나는데 이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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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험성이 너무 심해서 뭐 생존 가능성이 보인다 하면 네. 어, 밑에서 저희가 작업의 네. 어, 용이성을 위해서 뭐 고압제를 설치한다든지 우리의 안전을 확보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겁니다. 지금 상대가 기척이나 보이지 는 느껴지지는 않아예 저희가 지금 구멍을 뚫고 사팀에서 뚫어서 네. 저희가 레츠경 카메라로 확인했는데 실종자 그러니까 반응도 네. 없고 예, 가능... 보이지도 않고 네. 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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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ımını çıkarttılar. Kızı yani. bak kızı kızı tamam. ç ı k ı r burada kızı sağlam çıkmış. Kızı aynı Annesi, odadadır, bak bizzat. Baktılar, k a m e r a i l e baktılar. Ses s e zaten inerler. Hiç Sesi yok, cam belirtisi bir durum yok. Yani inan Allah, herkes elinden gelenin fazlasını y a p s ı n Bu bize Allah'tan gelen bir şey. Bugün benim baş... <gülüyor> benim yok, ben y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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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미터 down, 세 미터 down. c o l n c o l 아바나아바 75세 할아버지에게도 이런 지진은 처음이었습니다. A s h i l a r f e l a c a t p s i p a r a m p 베란다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이 f a b r i a 1 이번 지진으로 투르키에서만 26만여 채의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는 건 각지에서 손을 내밀어준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목소리> 영하 영화의 날씨에 새찬 비까지 내리던 날. 여진의 공포와 추위에 떨며 밖을 떠돌던부부는 지진 발생 사흘이 지나서야 임시 대피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시다티오틱일타다일타 어, e y 평생을 일군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anda r t g m d e y a a m a k a l m Bir an e gidelim de k u r t u l a m d e O kadar korku y a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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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진항지인 가지안테프, 트리키에서 여섯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중심지로 향하던 중 외곽 도로의 줄지어 늘어선 차량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아, 응. 응. 인근 마을의 공동묘지. 지진으로 희생된 주민들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 지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기 이번 지진 때 <놀람> 지진 발생 8일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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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늘어선 네 개의 무덤 바로 어제 가족들의 장례를 모두 마쳤다는 Abdullah t a 고요 여기 동생분이시고요. 조 a r d 아아 그, <그니까>? <저> 아버지 빼곤 다 여기가 가족이었대요. 같이 살던. 네. 할아버지는 친척들을 포함해 모두 27명의 가족을 이번 지진으로 잃었습니다. İlkte f a y r tek 할아버지와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지진 때문에 떨어진 돌이라고? 네, 맞습니다. 야바시야바. 야가. 어. 가지안테프 외곽에 위치한 삭자교주 마을. 부서지지 않은 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돼. 진앙에서 가까웠던 마을에서는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사 이거. 아, 거 아, 이분이 여섯 분이돌 아, 가셨대요 아, 이분이 아, 이 아, 아, 아, 아, 이이 아, 아, 아, 이 아, 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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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지진의 규모도 워낙 컸지만 대부분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낡은 집들이라 무너지는 속도도 빨랐습니다. Güçlü h 아버지, 아버지 친아버지, 친아버지, 친아버지, e 아버지 친아버지, 친아버지, 친아버지, 친아버지, a 아버지친아버 r 아버지 o 아버지친아버 a 친아버지, 아버지 친아버지, 친아버지, 친아버지, 친아버지, 친아버 u 아버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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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지만 소중한 이들과 설렘을 안고 떠났던 여행은 생애 마지막 여행이 됐습니다. her şeyi böyle gibi e, 22 kişiden e, yani 22 kişi çıkardım. Hani şunu ben a t 6000 l i r hep g e c e gün d ü z çalıştığım için yani bir saat yapan o şunu da hani e, bir saatlik u y k u da insanın gözünden geliyor o ceset o bir annenin e, sarılması, bir çocuğun sarılması n o yani inşallah Allah bize yardım eder de o psikolojiyi atlatır.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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ii, 어느 정도 seyahat. Günde kaç kişi geliyor şu anda? Familize, m u d e n i z d e zararlı g ü l d ü l ü y o r Bugün itibariyle 110 hasta 11. oldu. Ee, zaten bir tane hastane var. Bir tane hastane 10 var 10. değil mi? Bir tane hastane var. O da o zarar gördü. Zarar Çok büyük bir zarar gördü. Aktif değil. Stadyumda bir tane şu an s a h r a çadırlarımız var. Fatih ilkokulunda ̇ s a h r a çadır var. Bir de burada. Bu üçünden bütün hastalara, bütün ilçeye bakıyoruz. Bit, uyuz, ee, onun dışında 라디테리티다들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은 1,350만 명. 하지만 참사 규모에 비해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리에 텐트를 치거나. 차 안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진짜. 이스마일레 가족은 지진 발생 직후부터 공터에서 천막 생활을 시작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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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살아남은 이들 u 게 위태로운 삶은 r a d 또 다른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피해가 컸던 건진앙의 야타 파괴력이 컸고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사람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튀르키의 시민들은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지진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안타까운 희생은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진으로 집을 잃고 차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어.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히터도 마음 놓고 틀수 없는 상황.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듭니다. 임시 대피소에도 마땅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는내브라레디브라레디 e r s n f 다 예. 브라레디드는 아이들은 먼 친척 집에 맡겼지만 부부는 마을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해가 뜨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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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탁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틀이 지난 뒤에야 구조 인력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에10 2 3 0리2 구조대가 조금 더 일찍 왔다면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Bağırdım, bağırdım, bağırdım. Yok, yoklar. Yoklar. 피해자들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놀람> ...bilalara hiç kimse dokunamıyor. Ve hiç burada durmuş şoför yok. Kimse yok burada. Devlet ne de d e d e d i y a m a n Uzun'un kenti neredesiniz? i ̇ l a ç mı kaldıralım? Ne yapıyorsunuz? y e t i ş i n z artık ya. <gülüyor> 15 saat boyunca hiçbir şey gelmedi. Annem orada. Yaşayan kardeşimi çıkartamadılar ve hiçbir şey tamam, yok. Tamam olsun, Tamam, tamam. 투르키의 정부의 대응이 늦고 미흡했다며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분노는 왜 애초 대응이 이렇게 뭐지부지하게 했나. 대응. 네, 그리고 왜 공부를 이렇게 동원시키지 않았는가.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판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공부가 동원됐어요. 바로 동원을 시켰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너무 늦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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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에요? 며칠 동안 얘들 왜안 왔어? 여기 이틀 동안 누구도 없었어요. 나 친척들 죽었대는데생방 그때 끊겨요. 자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생방이 잠시 끊겼는데요. 보시다시피 우리 정부이 열심하고 히 있습니다. 드라마 '타나트 게틱', '파티치맨' 여러분, 여 h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ı 여러분, 여러분, 여 Acılayım Sorun bekliyorum. onlara. Söyleyin. Acılıyor. Buyurun efendim. Geçmiş olsun. Sizi bağışladı Allah. Ben enkazdan çıktım ama annem babam ve kardeşim enkazın içinde Ay. kaç gündür bekliyoruz. 늑장 대응으로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갑자기 SNS 접속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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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재난을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에르도안 대통령. 책임 회피에 급급한 대통령의 발언은 성남 민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야 b 이건... 여러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점에 자리 잡은 t 리키 k 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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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년밖에이된 건물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 이이이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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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 duyabildin mi kaderi? Tamam, bu bu imar barışı çıktıktan sonra Cumhurbaşkanının söylediği söz imar af 2018 imar affının öncesinde e, bu konuda uyarılarda bulunduk imar ̇ affı cinayettir dedik ihanettir dedik. To e, basın b evet açıklamaları efendim. yaptık. Bunlar hep p o p ü l i s t politikalarla siyasetin aracı olarak çıkarıldılar ve bunun e, işte sonuçlarını gördük demek ki çözülmemiş.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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피해가 극심한 하타이주에 위치한 에르진시. 진앙과 가까운 곳이지만 인근 도시와 달리 다친 사람도 없고 무너진 건물도 없다고 합니다. 콜론나는 콜론나는 에, 에르진시의 엄격한 불법 건축물 관리 덕분입니다. b a n 는 지진 진비비 위해 해20년넘게지진세를거둬왔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터키의 d ü n a n ı n en i s l i b n t e karşı m a r u k a a m t n e s o p l a r a deprem v e r g i l e r n e r d o l d u ğ biz s o r u u z ama cevap alamıyoruz. Yani o deprem v e r g i l e r binaların s a l a m l a ş t ı r m a s ı n a r c a n s a y d ı ya da bina i n l e m e s i n a r c a n s a y d ı <목소리> <목소리> 정부가 거둬들인 지진세는 약 6조 원. 그 용처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Now this tax was to be allocated exclusively to fund the t uh, the building stock, uh, to be, um, transformed, uh, more in a way that that's more resilient to earthquakes, but that is not what has happened. Uh, the government essentially used this money for other purposes as well. Yes, it was a big earthquake, but nonetheless, uh, if Turkey had been better prepared, uh, the number of casualties would not have been this hig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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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올해 22살 큰 딸은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그 즈음단 미리 ख ब almak için daha d o r s u açıkçası a n y a n p r e s t ı k m d a z i a gatik u m o m u ş kum o k kötü d u r b r a k m ı ş l a r d i y d u y başka b i g ü s o n a yani 6주 7주 뒤에 başka b i g ü s o n a a n n s l i a n 당장 트리키에 당장 로 가고 싶지만 여의치 않아.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제작진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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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당시 집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쪽안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탈출이 조금만 늦었어도 남동생이 흙더미에 깔려 큰 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남동생은 이웃 집에 얹혀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조카 딸이 매몰된 곳을 찾아가 구조가 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Ölenen ö l ü 사 m e z Alan s a ğ a r Başka ş e o <웃음> 통신 사정이 좋지 않아 그간 연락이 어려웠던 형제를 위해 영상 통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지진 이후에 처음 보는 동생 얼굴. 저름 쪽이 괜찮으셨슴 Allah'a gerek yok. a a h a z m da daha e, zor d u r d a o a n insanlar var. Daha çıkmayan e, şeyler var. g ü n a y ı n r a h m e t Evet. Allah razı olsun, e s t a l l a h a l l a h e k a d a teşekkür ederiz? s a ğ l ı c l a r s o ğ u k l a d e r 남동생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전날 조카딸의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나 이미 기아다 그쳐줘야 는 오늘 나서게 계테bilir. Benim sistem s a d e e y o m a s ı a n i Ona da bir ş e 난 아, 근데... 딸의 죽음을 알게 되면 형이 쓰러질까 봐 도무지 전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하나하나에 가슴 아픈 생이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약 일주일 동안 트리키의 여러 지역을 돌며 지진 피해의 참상을 취재했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트리키의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이재민들은 1,3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들이